총칙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이 총칙의 법규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법규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에, 식품 영양 관계 법규 종류 그다음에 적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우선 법이 법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용어 해설을 좀 하고 가야 될것 같다. 용어, 해설 여기에 보시면은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 그리고 이, 이, 이가 들어가 있는 것 용어가 나옵니다 그 수치를 포함을 합니다 초과 미만, 넘는 이런 용어가 나온다면 이거는 그 수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자, 이상, 이하, 뭐 이전, 이후 그 다음에 준용한다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할 거예요. 자, 준용한다는 것은 그 조항에 필요한 사항만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전이항, 뭐, 제이항. 뭐 전이항은 이항을 포함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항 앞쪽의 항을 가르치는 용어고요. 제이항은 제1항 다음에 오는 제이항을 가르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전, 뭐, 제몇 항. 그 다음, 각호의, 각호의 일이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이런 일이란 각호는 각호에서 개제된 호의 전부를 가르치고 각호에 이런 개제되어 있는 호 중에 어느 하나의 호만 가르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내지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 이 내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뜻하고, 뜻하고, 처음, 끝, 포함입니다. 그래요. 제1항, 내지, 제4항,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제1항, 2항, 3항, 4항 전체를 얘기를 한다. 이말니다 되는 하뭐 어? 제공하는이란 사용되는 또는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웃음> 이용하는이란 그다음 8번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다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 혼동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허용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불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쪽 용어가 난해하죠. 그 다음, 가름할 수 있다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엇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병과한다는 용어 앞쪽에서도 보셨죠? 병과한다는 것은 범칙 사항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병과한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1번,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최초 공포된 연도는 몇, 몇 년도이냐? 자몇 년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우리 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우리 학부가 만들어진 해가 몇 년입니까? 1962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대학 설립 멤버가 우리 학부잖아. 그렇죠. 우리 학부가 우리 대학이 만들어진 해가 1962년입니다. 식품위생법 만들어진 해와 같습니다. 1962년 법률제 1007호로 식품위생법이 공포됐습니다. 그 다, 2번 식품위생법의결기관은 어디냐? 여기 있고. 위스프린튼의 대통령 대전 과정네.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냐? 여기 국회죠. 그죠? 그 다, 3번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내용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내용. 이겁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약자인데, 해석이라는 용어가 발음하기는 좋은데, 그렇죠? 해석, 해석 그러지 마시고, 법률 용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식품을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정의는 어디에 나오냐? 건강기능식품법이 있습니다. 국민영양조사 및 지도는 어디에서 어느 법령에 근거할까? 국민건강정진법입니다. 학교급식위생안전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둡니다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4번.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하위 법령은, 어, 방나 문제가? 어. 다른 문제는 자 식품 위생 위생법에 근거를둔 하위 법령과 식품 공장 식품 등의 표시 기준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른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5번 식품 위생법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자 어떤 법 나오면은 그 목적은법제1조에꽝 나옵니다. 1조 꼭 읽어보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도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그 다음, 6번. 식품위생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용어 정의.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틀렸는 게왜 틀렸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문제 한 문제 지금 맞췄다, 틀렸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어정리, 나머지 용어정리가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식품위생법의 7번 정의하고는 식품정의가 무엇이냐? 당연히 이건 뭐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겠죠. 의약품으로 섭취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플 때 먹는 의약품은 제외, 나머지는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식품으로 치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플 때 먹는 약을 밥 먹듯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겠죠. 그렇죠? 약은 약을 먹어야 될때 먹어야지. 약을 밥 먹듯이, 밥 먹듯이 먹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8번. 식품위생법에 정의한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답은 착색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9번. 식품위생법의 용기포장에 대한 정의, 또 정의 나오잖아요, 그죠? 정의, 용기포장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했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사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 받고 할때사살수 있는, 그러니까 뭘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사서 주거나 받을 때 거기에 건네는 물품을 우리가 용기나 포장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럼 10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해당되는 것은 영업, 영업, 정의가, 영업이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식품 포장 판매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왜 아닌지를 자, 여기에 설명을 할게요. 법제 2조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항상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우리가 영업이라고 그러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그다음. 그다음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 등자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제조물, 물 수건의 살균 소독을 하는 공중 위생법은 공중 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영업원 식품 위생법에서 영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달걀 생산 우유 착유 그다음에 조개류 채취 이거는 바로 지금 얘기하는 농업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다음 다섯 번째 물수건 살균 소독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이 아니고 어디 공중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영업입니다. 이 말. 12번 집단급식소에 관한 정의에서 자, 집단급식소 정의가 뭐가 정의냐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집단급식소가 운영이 됩니다. 특정다수인입니다. 특정 수 상시 1회 50명 이상인 규정이 있습니다. 법제 2조 제 법제 2조를 볼게요. 집단 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에, 뭐, 호생기관의 급식시설로 상시 일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냐 하면은, 턱턱 시군구, 턱턱 시군구,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법률에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집단급식소의 식단에 관한 정의입니다. 뭐, 식단, 식단, 그런데 식단이 뭐냐? 식단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음식, 1. 억 식재료 영양 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식단이라고 한다. 법률에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4번. 지연이 유치원 영요 얘기하는 거다녹음있다그 영역 잘라서 없애버리면 중간에 벙 떠버리잖아. 14번. 식품위생법에 정의하는 기구. 뭐가 기구냐? 자, 기구. 도마가 기구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아니다. 그렇죠. 왜 아닐까? 법제 2조에 농업,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이는 기계, 기구 그밖에 물건들은 식품위생법에서 그 정의에서 제외한다. 다 아, 15번 식품 위생법상 식품을 제조·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식품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어떤 어떤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뭔 시스템이냐?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입니다. 식품추적,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그 다음 16번 식품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쭉다 읽어보시고 3번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틀렸는 것이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공부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문제를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가장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종합정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호 조항호목 됐습니까? 조항호목 그럼 모든 법령의 제 1조에는 목적이 나올 겁니다. 2조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이 정의 1조 2조는 필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개요, 이것으로 마치고, 마치고, 식사.